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All in u 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제일 저희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네, 일단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 리더 예지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이지 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 막내 유나입니다. 아, 이렇게 또 브이라이브 하는 건 너무 처음이라서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어, 기다리던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소통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 정말 그동안 이런 기회를 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네. 너무 설렜습니다 아, 저희 사실 긴장도 많이 했는데 <웃음> 맞 오늘은 긴장을 조금 내려놓고 팬분들과 편하게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렇게 브이라이브 하면 진짜 꼭 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요 네. 일단 저희가 지난 주에 1위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아, 정말에, 어, 네. 진짜 저희가 데뷔와 동시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인 덕분에 1위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아직도 너무 꿈만 같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이제 소감 한 마디씩 네, 해볼까요? 네, 해보까요 아, 네, 우선 음, 사실 저희가 데뷔 1위를, 1위라는 정말 큰 상을 3번이나 받은 게 사실 아직도 저는 안 믿기거든요 네, 얼떨더하고 음, 그런데 맞아. 우선 감사하죠 네, 응. 저희가 조심 잃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네, 감사히 상...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아, <잘 먹겠습니다.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씨또 소감 한번해주까요나잘못돌요 저는 저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셨지만 저희 또 공방할 때 팬분들이 아, 맞아, 솔직히 맞아요. 저희한테 정말 힘이 많이 됐요 맞아요. 정말 많이 그래서 되셨지.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어요. 네. 일주일을 되게 버틸 수 있는 맞아. 원동력이 됐어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첫 공방 을 잊을 수가 없는데. 맞아. 맞아. 왜냐면 저희 사실 저희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보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맞아. 다들. 네, 저는 그때 정말 너무 설레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음, 아요 진짜 첫 공방만큼 매 공방이 다 너무 설렜던 것 같은데 어, 정말 1위 할 때마다 저희 깜짝깜짝 놀라고 음, 더 많아서.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다짐 많이 했어요 문자 투표도 열심히 해주시고 응원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저희가 이제 2주차인데 말했듯이 벌써 1위를 3번이나 탈수 있게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팬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주셔서 가능했던 일인데 어 사실 정말 얼떨떨하고 정말 너무나도 과분한 상이지만 정말로 주시는 사랑에 어 그거에 알맞게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는 있지로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희 다섯 명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라고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V 라이브를 계속할 거잖아요. 저 혹시 하고 싶은 어, 저희 지금 아, 첫 V 라이브잖아요. 네. 보면은 이렇게 도서관 같죠. 음, 여기가 어, 되게 아늑한 도서관 어, 같은데.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V라이브. 너무 예뻐요. 어, 저희가 어? 아, 여기 있네. 그거에 어. 맞게 복장도 한번 이렇게 교복으로 스크류네. 스쿨러? <웃음> <스쿨러가 웃음> 이거 보셨죠 사진 저희 여기 딱 교복으로 입고 맞아. 왔는데 어떤가요 예쁜가요 예쁜가요, 예쁜가요? 예쁜가요? 예쁜가요? 약간의 불판 코디 불판 이거 설명해 주세요 아 나부터 해보세요저 <웃음> 사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착장 중에 하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웃음> 왜, 왜왜 근데, 근데 뮤비 찍고 <웃음> 입었잖아 맞아 맞아 엘리베이터 지서귀여 네. 나실지 모르겠지 저희 엘리베이터 처음에 리아 언니가 엘리베이터손 누르는 장면 이거 야 던져 이 장면 <웃음> 그 장면에 입고 어. 있었던 건데 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거든요. 팬분들께서 <웃음> 많이 네. 사랑해 주실 거랍니다. 저희 이렇게 이렇게 입어봤는데 지금 여기가 그린 팩토리거든요. 저희가 첫 브이 라이브 이렇게 그린 팩토리에서 할수 있게 돼서 진짜 영광이었아요 네. 감사합니 너무 너무 초대해주셔서 네.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웃음> 여기 정말 네. 힐링되는 공간이에요. 평소에 그렇죠? 네. 와서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네. 그런 도서아니에요 저랑 리아는 이제 스무 살이 돼서 이제 교복을 아, 졸업을 했는데 맞아. 이렇게 다시 또 교복을 좋아. 입게 돼서 그래. 너무 예뻐요. 맞아. 여, 너무 잘 어울리죠. 맞아. 공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웃음> 도서관에서 막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얼마를 열심히 아, 했는데. 아, <웃음> 아, 네, <웃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뭐야, 무슨. 저희가 이제 첫 브이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자 이제 어떤 매체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댓글 댓글 보내주시면 저희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끼리 한번 얘기해 본다 아, 그럴까요? <웃음> <웃음> 네, 저희끼리 어, 저희 네, 먼저 네, 얘기를 네. 해볼게요 저희가 사실 정도가. 저희끼리 이 얘기를 아, 평소에 정말 진짜, 자주 많이 해요 진짜 많이 <웃음> 해요 아, 이거 뭐 하고싶다 뭐 아, 팬분들이랑 나중에 하고싶다, 보여드릴 때 이런 게 아이디어가 사실 정말 정말 많거든요 음, 우선, 오빠 먹방. 맞아요. 먹방 아, 정말 1위가 1위가 저는 먹방도 먹방이지만 쿡방 아시죠, 여러분. 아, 저는 아, 제가 사실 그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웃음> 좋아하죠. 네, 좋아하지만 맞아.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정말 그거를 방송으로 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네, 요리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스크램블 에그 나왔었잖아요, 시부야. 아 맞아, 네, 그쵸. 스크램블 에그도 언젠간 보여드려야죠.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유나이스 크램블 에그가 너무 먹고 싶다고. <웃음> 전 먹어봤어요. 난 <웃음> 해주신 그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 네. 식빵 위에 딸기잼과 땅콩잼을 반반 넣고 <웃음> 넣은 고그 피넛버터 제스잼이죠 아, 너무 맛있어요. 그 위에 스크램블 에그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아, 네. <웃음> 그럼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웃음> 저희 자주 그렇게 먹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리얼 사운드. ASMR을 굉장히 아, 아, 좋요저 아, 거의 자기 전에 한 2시간은 보고 자요 <웃음> 그리고 채령이 목소리가 좋아서 최가잘어울려 진짜 잘어울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굳이. 그, 잘 자요. 약간? 아, 아, 아, 뭐야. 야나그거그자 예지 씨가 하는 걸. 예지 언니가 하는 걸. 이치 국가요 이치 예치요 이치 가요 재밌겠죠. 우리 약 야외 방송같은 막 한강가. 네.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아, 뭐, 싶어. 이거는 약간, 아직은 어, 좀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소소하게 바닷가 가서. 아, 너무, 바닷가 너무 좋아요. 약간 저희도 그 휴양지나 그 바다에 맞는 옷으로 어, 약간 여행 느낌으로 아. 입고, 그리고 아, 이제 아.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바베큐. 이래다. 아, <웃음> 거기서 이제 또 유나의 쿡빵 방바 밥의 쿡빵, 먹방인가? 구우면서 먹는 유나가? 이것도 <웃음> 어, 먹자 이것도 새우? <웃음> <먹주를>. 맛있겠다 <웃음> 진짜 맛있겠다 아, <웃음> 그리고 또뭐 해보고 싶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리아 언니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음, 언니가 막한 소절씩 부르면서 팬분들께 추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 너무 아, 좋으니까 제가 노래 어 되게 노래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웃음> 뭔지 아세요? <웃음> 노래 플레이리스트 찾아내세요. 좋은 노래 찾아내서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또제 팬레터를 많이 읽어봤는데 하나 하나 거기서 이제 노래 추천해달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곡들 소개해드리는 <웃음> 섹션을 갖기로. <웃음> 좋아요 아, 아니면 아, 우리 아, 그거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학교 다니잖아요. 생활 등교기. 아, 아, 저희 등교기 등교 등교 하면서 어렵다. 등교하면서 출근하시는 직장인분들. 그러면 너희 같이 티업하러 갈게 우리가. 어, 저 언니 그러면 언니 센터 지사들고 티업 팔러. 언니는 그러면은 운전 면허증을 따죠. 아, 오케이. 아니야. 버스 타고 갈게. 우리가 자전거 끌고 갈게. 자전거. 자전거. 우리 지사들이 자전거. 맞아. 재밌겠다. 정예지 언니는. 저는 이제 여러 브이라이브 선배님들 걸 많이 봤는데 저희 이제 이집 멤버들이 다 춤을 잘 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습생 때 이제 배웠던 거나 이제 저희 달라달라에 직접 이렇게 안무 강습을 아, 하면 좋다.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사달라 커버댄스 올려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진짜 많으시요 맞아요 이런 랑 새로운 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각자 춤이 척, 척? 맞아, 그렇죠. 사실 이, 이 친구들이 맞아. 얼마나 저희 연습실에서 여러 노래 틀어놓고 얼마나 춤을 많이 추는지 <웃음> 보여드요 그런 어제만 해도 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모습 너무 팬분들께 보여드릴게 너무 귀엽고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다고요 <웃음> <웃겨요? 웃음> 웃겼나요? 열심히 했는데 네. <웃음> 연습이 있으니까. 네. 사실 달라나 그리고 엄청 디테일한 춤이 커버 댄스 보면서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아 진짜 신기해. 너무 잘어요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콘테스트. 콘테스트. 그러네. 달라달라 콘테스트. 저희 저희 유튜브에 올리 유튜브, 유튜브. 업로드 해 주면 유튜브. 유진 씨. 여러분이 주세요. 유튜브에 저희 달라달라 콘테스트. 저희 아, 너무 너무 너무 기대돼요. 저희 달라달라를 어떻게 커버해주셨을지, 전 지금 커버하시는 분들 봐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직접 해봤기 때문에 되게 어려든지 알거든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와, 저희 대박이다. 콘테스트 많이 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하나 하나 다 보고 저희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콘테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와, 응원합니다. 응원, 진짜 응원합니다. 저는 이제 응원. 보고 싶은데. 사람들, 아, 저희 어떻게 보게? 첫소통이야되렇게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어머, 우리, 우리 나오고 있어 보고 댓글. 댓글. 댓글. 댓글, 나, <웃음> 나 이쪽이라고 치. 응, 예, 예. 어, 진짜 신기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령이 <웃음> 예뻐요. 정말 아, 새벽아, 맞아, 맞아, 맞아. 점심이 살아나요? 살아나요? 빨리 어, 해 저희한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컨텐츠! 아, 음, 앞으로 음. 있지와 함께 하고 싶은 컨텐츠를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봐 볼게요 리얼리티가 시급합니다 음, 유진 언니 사랑해요 리얼리티 저도요 지수야 몸예 저도 사랑해요 <웃음> 어떤 분께서 야자타임이라고 쓰셨어요? <웃음> <주셨죠>? 야자타임? <웃음> 저희가 약간 딜레이가 <기대가> 있으니까 <웃음> 응. 천천히 한번 기다려봅시다 네. 보고 싶은 거다 해. 좋아요. 아, <웃음> 여러분. 혈액형을 알려 달래. 요아 아, 혈액형. 자, 그러면 댓글로 맞춰 보세요. 맞춰 보세요. 예전이분 <웃음> 예전이 <웃음> 예지언 예전이 음, 무슨 좋아요. 예전요형일까요저 제가 봤는데 그 많은 많은 분들께서 저를 o 형 아니면 A형이라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한번 기다려 한번 기다려 볼까요? 자. 봅시다. 무슨 형이 해 인형 뽑기요 인형도 잘해. 인형 잘해. 너무 다 혈액형. 이제 나왔다. 혈액형. 혈액형. 예지 B. 예지 b 형 B형. B형. B형이 b 형이고에 막상 A 가 많다. 이라는거 칭찬인 거야. 아, 정말? 삐영 여자가 게 굉장히 네. 매력이 많아. 삐이 진짜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개할까요? 네, 공개해요. 예지는 에이, 제 예언이 맞아 아 예지 근데 옆에서 보면 정말 A 형 맞아요 잘 자로 예 이게 A A 형 쿨에이 a, a A tailor. A 형 쿨에이 형이에요 그러면 지 리아 언니는 무슨 혈액형일까요? 저는 무슨 혈액형일까요, <Thursday Ethi insists> 여러분? 딜레이가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지 미인형 머지 미인형 최고 베스트다 끓인 것 같아 그거네 이거네 어떻게 하시지? 맞췄다. 네, 맞추신 분 축하드려요. 예진이 세영이었습니다. <웃음> 어 축하드려요. 세영이 <웃음> 너무 예쁘다 하시네요.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 한 명씩 맞추는. 인형이래 언니. 인형. 어머머, 어머머. 리아, 리아, 지수 a b 였나 어떤 분께서 리아 AB AB AB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정답은 리아의 혈액형은 저는 AB형이에요. 아, AB형이에요. -B형. 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맞추신 분. 어, 어, AB형? 맞다. 채영 씨, 맞다. 맞다. 잘어울려 채영 씨오 형인가요? 아니요. 모르시나요? <웃음> 저랑 뮤진니는 많이 알고 계세요. 저희는 B B형 형입니다. 맞아요, B, A, B, A. 내려있지 않아요? 윤아 <웃음> 씨는 무슨 형? 알려주세요. 인형. 인형. <웃음> 인형. 아니, <웃음> 아니, 여러분 인형이라고 댓글 대답이었어요. 달아주세요. <웃음> 제가 맞추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웃음> 자, 그럼 윤아의 인형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인형, 인형을. <웃음> 다시 다시 컨텐츠로 돌아가 볼까요? 인형 인형 인형 인형 아 맞아 <웃음> 우리 너무 우리 너무 엮이고 있어. 어떤 분이 동네, 동네 형이라고? 나도 동네요? <웃음> 저는 동네, 동네 형도 좋아요. 그런 이미지 원하시나요? 자 윤아의 하리형은 저는 우리 리더 예지연이와 같은 형인데요. 어, A형이죠 예지 예지연이와 같은 A 형입니다. 저 혼자 A 비예요, <웃음> 여러분. 괜찮아 우리가 합치면 다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웃음> 죄송하지만. <웃음> 저희가 잠깐 여길로 샜는데 사실 저희 <웃음> <콘텐츠 지금을> <웃음> <맞고> <웃음> 컨텐츠 이건을 바쁘이 사실 저희 여기 나와요 <웃음> 보이세요?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럼 까... 저희가 기다려 볼 테니까 저희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브이 라이브로 어떤 컨텐츠? 응, 저 제가 많이 본게 눕방. 눕방. 아 저희 잠옷 입고 눕방하면 진짜 많이, 저 파자마 뭐, 좋아해요. 눕방 정확히 뭐예요 여러분? 누워서 하는 방송이고. 맞아. 자기 전에 아, 자기 숙소에서 맞아. 네. 숙소에서 예쁜 네. 숙소에 숙소? 있고. 숙소에서. 아, 제가 이제 방 한번 봤었는데 이제 v 거기서 했는데 아예 이렇게 세트장에서 아, 아, 이렇게 뭐다 같이 누워서 거기서 ASMR도 이 조용히 이렇게 하는 아까 했던 그좀 제가. 그 얘기할 때도 이렇게 누워서 자기 전에 보실 수 있는. 그럼 아 가기 전, 오늘 하루 얘기하면서원 You know, you don't tell 이 i m any cat. Successo gage is here. Successo gage i 누가 e r e Successo gage is here. Successo gage is here. Successo gage is here. s u c c 근데 이게 찜질방 가야 아, 될지 이런. 찜질방에서 먹방이 될지 진짜 모르겠는데 <웃음> 맞아요 어. 찜질방 가서 먹방을 찍을 수도 있어요 <웃음> 몰래카메라 아 저희 멤버들이 몰래 몰래카메라 아 카메라 여기 피해자가 계시요 이거는 언젠가 한번 해야 되 보여드려야 되는 <웃음> 저희 <웃음> 저희가 몰래카메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팀에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멤버가 많아요 몰래카메라를 <웃음> 당해본 적이 몇번 있는데요 정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아 지수 언니 리아 뭐였지? 언니한테 이제 그때는 그냥 별 이유가 없었어요. 뭐 없이 그냥 아니 이유 없이 몰래, 하는... 몰래 카메라로 몰 카메라를 했었어요. 근데 네. 리아 언니가 울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눈이 아. 많아요. 많아요. 그때 뭐였지? 그때 애들이 싸운 싸운. 척을 하고 근데 몰래 카메라 한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일 음, 크게 음. 아니고 얘지만. 근데 네. 또막 싸우면서 언니가 중재를 하니까 일부러 더막 언니 그렇게 한? 가운데서 그러지 마. 이런 어. 아, <웃음> 이렇게 더해요. <웃음> 언니 누구 편이야? 막 이러고 나가요. 아 누굽? 룸메이트 룸메이트 알려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자 하나 둘셋 하면은 연결고리 를 만드는 거. 오케 하나 둘 셋. 자라라. 끝나. 자라난 동방. 차세 연결고리 가 없으세요. 네 저는 독방이기 때문입니다. <웃음> <웃음> 아주 만족하고 잘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룸메를 정하게 된 방법 알려 드릴까요? 되게 심플하고 공정한 따다다다단단 따다다다단단 따라라라 사사리 타기를 사리 타기로 해서 저희가 <웃음> 제가 근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막 <놀람> 그렇게 <웃음> 그렇게 적어서 <작아요? 웃음> 너무 행복했어요. 아 채령이가 바로 벌떡 일어나. 나 독판이야. 근데 저희 룸메 정말 재밌는, 재밌어요 저희 되게 전에도 맞아. 얘기했는데 아까 숙소 소개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다음에 한번 이제 각 방마다 되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숙소 투어하면서 저희 숙소에서 룸메들 사이 케미를 한번도 도외드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방을 치워야겠다 <웃음> 언니 손아트 해달래요 손아트요? 어, 댓글에 <웃음> 댓글 이렇게 봐요 아, 뭐 마피아 게임도 많은데? 요 마피아 게임. 마피아 너무 게임도 너무 좋아하는데. 저 저희 마피아 게임에서 잘하는데. 마요 마피아 게임을 유진이가 정말 잘해요. 진짜. 연습생때 많이서 윤아도 정말 잘해요. 진짜. 저희끼리 언젠간 마피아 게임해서 제가 나중에 꼭 둘을 이겨보도록 해 볼게요. 어, 그것도 있었어요. 메이크업 튜토리얼 있는데 저희가 아 윤아. 아이 마인 <웃음> 저희, <웃음> 왜그래? <웃음> 저희가 근데 평소에 반는들이다 평소에 인사실 저 근데 저 진짜 메이크업 튜토리얼 진짜 좋아해요 <웃음> 맞아요 윤아가 항상 저 안쳐놓고 화장도에서 얼마나 그렇게 톨톨를 하는지 진음 <웃음> 한번 꼭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웃음>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 갑자기 여론 라이브. <웃음> 유나가 또이쁘니까 화장도 아, 네. 자기가 해도 잘 받아요. V 라이브를 하면 확실히 이제 멤버들의 성격이나 성향을 <웃음> 팬분들이 많이 아실, 아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친해지는 걸처럼 맞아요. 가까우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가요, 제가요, 블링블링한 거랑 맞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근데 맞아. 이제 진한. 아이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께 새롭게 맞아. 나중에 한번 다가가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제가 네, 정말 음, 좋아합니다. 음, 멤버들끼리 싸운 적 있나요? 음, 저희 아, 아직까지 아, 한 번도 싸운 적어요 아까 아, 말했듯이 몰래 카메라에서는 카메라 카메라 싸운 적 있는데 <웃음> 제가 몰래 불렀어요. 몰래 카메라 싸우지 싸우면 안 돼요. 저희 울어요. <웃음> <웃음> 다들 평화주의자. <웃음> 네. 우리 숙 저희 되게 생각보다 숙소가 되게 시글벅적하면서도 되게 편거하고. 정리근 그런... 되게 평화주의자인 거 같아. 맞아, 진짜 평온해, 은근히 컴해, 되게 푸어져있어. 유혜 사람들 배속댄스 아, 힘들어요.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한번 아, 연습해서 아, 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해서 정말 배속 약간 웃기겠다. 할 생각도 안 해봤더. 근데 재밌겠다. 할 아, 생각을 못했어. <웃음> 우리가 안정돼야 재밌는 게 맞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음. 저희가 조금 연습을 해가지고 배속댄스한번 시도해볼. 느리게 할수 있는 달라달라가 되게 빠른 동작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작이 하나하나 다 커서 이게 되게 이게 달라달라가 저희끼리 연습을 하면서도 가끔씩 어 이거 이렇게 오늘은 빠르지? 맞아. 오늘은 느리지?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저희끼리 한번 더 빠른 걸로 많이또 많이 저희 했었어요. 아, 아 이거 어. 일화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많이도를 이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뭔가 이제 뭘 하, 하고 싶 뭔가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마니또 할래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니또를 직접 뽑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뽑았던 기억이 있는데 또한 방에 딱 뽑혀 가지고 맞아요. 진짜 웃 사람. 크리스마스 트리도 예쁘게 꾸며 놓고 그 앞에서 이제 선물도 교환. 교환하고 하고 내가 너의 마니또였어. 그래서 이랬던 거 진짜, 진짜 재미 많어 크리스마스나 이런 어 저희 이번에 크리스마스에는 그러면 저희 또 다, 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팬분들과 함께 도대체 많이 좋게 할까요? 완전 츠로 완전 좋아 팬분들이 정말 우리 한명 <웃음> 멤버들 선물 사러 가고 막 이런 게 그런 게 찍고 어, 재밌을 리고막 많이 또가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는 작년에는 저희 다섯 멤버들끼리 소소하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는데 이번에는 팬 여러분들과 한번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번 정말 좋을 것같아 네, 것 저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끔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음, 각자의 모르겠어요. 별명, 별명, 별명, 별명. 아, 서로 부르는 애칭은 있어요. 네, 애칭은 있는데 그 이유 없는 애칭도 네. 있어. 이유 없는, 네. 없는 애칭이 많은. 이대잘보는. 예떡. 옛떡 제가 제, 지었습니다. 옛떡은제 사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음, 아아 말씀드려. 제가 제 사인을 이렇게 화살표에서 둥글게 그리고 제 이름을 쓰는데. 이제 옛덩의 이름을 따서 덩어리를 하나 그리고 제 이름을 그려는데덩어리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 옛덩이그래 뭔가 면. 언니를 봤을 때 덩어리지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사람. 둥글둥글해. 생김새보다는 성적이.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덩어리지고요. 이런, 이런 성격인 것 같아서 옛덩옛덩 <웃음> 옛덩 제가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옛덩옛덩 그리고 류댕. 류댕. 류댕. 류댕. 류댕. 되게 귀엽게 이응을 붙여서 옛똥 6땡 6개 룸룸메이트여서면 안에서도 6땡 옛똥 이렇게 잘 많이 부르는 거 같아. 이는채채 아니면 명채. 명채. 명채, 명 어쩌다가. 명채는 그냥 영채. 스트 언니들이 이게 더 입에 잘 붙는다. 영재영채 일로 영채영채이러시영채 맞아. 영채. 영명채. 유나는 유나는 저거 여러분 지어주세요. 제 별명. 아 유나를 유나가 별명은 없는데 이제 저희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유나 같해라고 할때 그거는 맞아. 별명이 <웃음> 아니에요. <웃음> 여러분 별명 지어주세요. 별명 유나의 별명을 지어주세요. 콘테스트야 약간 <웃음> 유나의 별명을 지어주세요. 좋은 아니면은 가끔씩 미아 언니가 저희 방에서 야 신유나 음. 저처다같 눌러 볼게요. 하트. 하트. 하트가 2 0 0 0만 저희 우리, 다 같이 하트 보내. 하트 하트를. 아, 보내 다, 나, 우리 우리 다섯 명 하나, 하나. 만들고 나. 싶어. 하나 반쪽. 하나 이렇게 보내 드리자. 그럼 한 명씩. 명씩 저부터. 우와, 저예요. 요 저예요. 하트 보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독또또보내드매게요어독어독매디어독어어머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귀여워. 어어독어 독매디케어? 독매디케어? 독매디케어? 독매디 할수 있어. 나는 팔이 필어팔 다. 다 예지가 내가, 내가 이렇게 위로. 아니야. 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뒤로 하나 게 아니, 아, 이렇게 어 아, <웃음> 이렇게. 예지가 여기 밑, 위에. <웃음> 자, 이렇게 하자. 이거 맞 하트 맞나요? 아, <웃음> <화린 그거 맞아>. <웃음> <이> <웃음> 하트가 맞네 예재 아, 여기 애매하네. 애매하네. 이렇게? 이거 어, 맞지? 맞아. 이거, 맞아요, 이거. 나는 된거 같아 나 됐다. 됐어요. 오, 그, 좋다. 그래. <웃음> 어, 너무 웃기다 이거. 어, 됐는데? 하트 오, 큰 하트 안에 류진이 작은 하트 또 들어 있어. 귀엽다. 응. 귀엽다. 응. 오, 하트 같아. 좋아. 애교 릴레이 있다. 아, 애교 아, 릴레이. 아, 애교. 아, 아. 이거는 저희 공약을 걸까요, 그러면? 어. 애교. 공약? 좋은 거 같아. 안 나오나? 공약? 하트 얼마 돌? <웃음> 뭐? 아, <해? 웃음> 아, 여기 하트 수가 보이는구나 제가 드라이브를 아, 처음 해봐서 너무 신기해 2500만? <웃음> 저희 2500만? 진짜 빨리 올라간다 2100만이에요 아, 여기. 여기서 교복을 또 네, 각자 학. 격 박자 학교 교복을 입고도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세명다 교복이 같아졌어요. 응, 맞아요. 아, 왜냐면 예지도 교복 입고 싶다는 얘기 많이 했었고 저희 저희 고향이 전주 교복을 보여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졸업 사진으로 보긴 봤다. 졸업 <웃음> 사진 많이 이제 이슈가 됐죠. 너무 그, 예뻐서아 그런가. <웃음> 너무 예뻤어. 유나야 인어공주. 아, 키 알려주세요 아, 아, 아, 아 맞아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키 알려 드릴게요 아, 이게 유 정말 많이 말하고 싶었던 <웃음> 부분이에요 저, 아 네, 잠깐만요 저도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웃음> 저희가 일단은 다들 뭐 장신 멤버들 이렇게 되게 많이 소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저희는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말씀해 <웃음> <많이> 주셨는데 장신이기는 해요 <웃음> 다들 키가 아, 커요 에어면? 그러면 저희가 크다는 것만 알려 드릴게요 네. 저희는 네. 상황적으로 네. 다 큽니다 근데 저희 그서만 알려 드릴까요? 그러면은 순서만 알려 드릴게요. 순서만 알려 드릴게요. <웃음> 왜냐면 이게 약간 <웃음> 억울했던 멤버들이 있어서. 아, 아닌가요? 순서만 알려 드릴게요. 순서만 알려 드릴게요. 알려 드릴래요. 저 너무 억울해요. 우선은, 자, 우선은 1번. 유나. 맞아요. 이게 아, 유나 막내가 제일 가? 크죠? 유나 아, 1등이에요. 2등. 근데 둘이 비슷해요. 아, 언니가 서수점이 훨씬 맞아요. 아, 그런가요? 서수점 소수점 차이지만 다가가0원이랍니다아 <웃음> 이게 약간 잘못 알려졌더라고요. 제가 제일 작습니다. <웃음> <맞아. 웃음> 둘다 근데 비율이 <웃음> 좋아서 <정말 더> <웃음> 둘다 비율이 좋아서 다커 보여요. 진짜 다 큽니다 저희. 는 그러면은. 그러면 저희가 이게 댓글이 너무 빨리 빨리 내려가서 천천히 방송 끝나고 또컨텐츠 말씀해주신 거 다. 얘기해보고 다음에 더 재밌고 멋있는 콘텐츠로 음, 찾아뵐 기회로 네. 어, 많이 많이 브이라이브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얘기했었고 팬분들이 보내주신 것도 이제 다 참고해서 빨리 여러분들과 이렇게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도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어,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 그게 뭐냐면 이제 또첫 저희 라이브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팬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희와 약간 저희만의 시크릿한 암호? 암호. 약간 사인을 싸인 만들면은 뭐 평소에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막 금방 오셨을 때사인하면은 응. 같이 사인짱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저희끼리 또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것도 만약에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봐볼게요. 근데 이게 약간 제스처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단어처럼 말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팬분들도 같이 섞여 계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멘트를 하기에 그럴 어, 수있으니다제 아, 사실 저는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공방나 이런데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팬분들. 진짜 뭔가 저희끼리만의 뭔가 약간 이 약간 이런 느낌? 이, 약간 <웃음> 약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느낌. <웃음> 그래서 저희 있지 사인이 이거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서 V 하고 깜찍하게 있지. 깜찍하게. 있지. 우리가 있지라고 막 질문하면 음. 팬분들이 있지라고 있지. 막 저희 네. 그, 그 사인이잖아요. 비디오 막 네. 영상마다 그 네. 있지, 있지. 있지. 되게 이거 어때게 이거 어떻 이거 어이 어떻게? 물음표, 물음, 물음표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만들 어떻게? 표이렇게이렇게이 이거 어야이건가이건가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어, 이제 근데 귀엽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 그서 여러 여러 명께서 이러고 있어. 너무 귀여것 같아요. 이거 귀여운데 뭔가 옆에 계실 때 다칠 아, <웃음> 어, <웃음> 네, 네, 네, 아, <웃음> 수 있을 것 다들 계신데. 명이할 때도 좀그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좀 괜찮은 같아요. 그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에, 괜찮아요? 아, 이것도 이거? 있는데? 이거 이거. 느낌표, 어때요? 물음표. <웃음> 여러분 오셨나요? 네. 이것도 혹시 반응 볼수요 네. 그럼 저희 1번, 2번, 기호 1번. 아, 맞 1번. 이게 1번, 1번. 이렇게 V 해서 네, 2번. 2번 어 물음표 물음, <웃음> 느낌, 느낌 물음표 하면 팬 여러분들께서 느 느낌표 아니 팬분 아 이렇게 하트 하트 반쪽 반쪽 하면 하트 하트 물음표 느낌표 해가지물음표 하면 우리가 느낌표는 우리가 먼저 아이지, 잘 들어야지. 팬분들이 딱 해주시는 거죠 <웃음> 우리가 이지 하고 이지 좋아요 이즈 자 이즈 좋아 네, 좋자 <웃음> 반응을 <볼까요>? 투표 시작합니다 <웃음> 1번 2번 골라주세요 1번 1번 2번. 1번 이 번도 나 남고 있어요 1번. 많은 거 어, 1번. 1번이 번 1번도 많아. 2번도 많아. 어, 약간 막상막하. 1번이 같아. 많다. <웃음> 어, 정말 막상막하 1이 음, 근데 조금 더 많은 음, 것, 좀것 같아. 1이 좀더 많은 음.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아기자기한 인자. 네, 그리고, 그리고 이게 평소. 약간. 이게 <웃음> 양손 말고 한손으로도 가능해서. 이제 한 손으로도 좀 편할 순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1번이 1번이 1번이 1번으로 번이 할까요 2번도 너무 좋은데. 그럼 1번, 1좀더 좀 비밀스러운 느낌이다 네? 약간, 약간 다 좋아? 좀 더, 좀 더, 더. 약간 맞아, 약간, 약간 좀더 더 비밀스러워 여러분 점심 <웃음> <좀> 드셨나요? <웃음> 있지 있지? 그러면 제가 <웃음> 화면을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같이, <웃음> 우리가 <웃음> 이러면 같이 <웃음> 아가 이렇게 해 <웃음> 주겠어 <게시가 웃음> <이런 거 웃음> 너무 개월스러워 그러면 느낌표는? 느낌표는 이거, 이거. 이거. 느낌은 어? 느낌은 이거. 양손을 쓰기만 해도 되고 아니 이렇게인가? 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금방... 이거지? <웃음> 똑같지? 똑같이. 아, 우리가 인사하면 이렇게 그렇죠. 인사해주시는 거지. 아, 좋아요. 있지? 있지?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아, 완전 귀엽다. 아, 저희 좋다. 당장 다음 주 음악 방송 공방 때도. 어쨌 저희 다음 주에 해볼게요. 이번 당장. 주에 딱 공방 가가지고. 다음 주에. 오셨어요. <웃음> 이러분들 네. 아, 기대된다. 아, 기대돼요. 저희,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립니다. 해줄게요. I love, you, no.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I love you I love, I, love um, <웃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too. s e s a r a n 사랑해 사랑해사 어, 어떤 어 분께서 Please do the flower pose 하셨어요 아, Please do the f o w e r pose 꽃밭처 하나 둘셋타면 하자 우리 꽃밭처럼 <봬들> 하나 둘셋 하면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오, <봬들> <봬들> 너무 좋다 민아 <봬들> <위나> 때문에 <웃음> <이 봬들> 알았죠? 여러분 예지 네. 언니가 응, 개인적인 연결 개인 개인 <봬들> <의견인> 꽃이 <봬들>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이찍 꽃이 피었습니다 어? 뭐 이럴까요? 잘 <봬들> <오, 봬들> <오, 오, 봬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예지 언니가 말하세요 정말 힘들어 보이세요 저희 하게 된거 제대로 해야죠. 그쵸, 이렇게 하난 그렇죠. 할게요. 일찍 꽃이 피었습니다. 와우 여기 덥네요. 여기 타관 <웃음> 약간 덥네요. 여기까지 날씨가 <웃음> 또그래 <이제 웃음> 조금 풀린 거 같아. 뭐야 진짜. 팬들이 창피하시대요. <웃음> 어, 어, 어. 아, 너무해요. <웃음> 네. 저는 안창피한데 <웃음> 아니야 <웃음> 팬분들이 <웃음> 창피해면아 귀엽다고 <웃음> 진짜 많이 했는데. 되게 댓글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저희 V 라이브 봐 주시고 계신데 한번 영어로 아, 오, 오, 영어로 좋다. 오,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I'm very very thank you. Thank <웃음> o u m um to all the fans all around the world. Um thank you so much for um being together with us at our first V live. Um I really appreciate it and we hope we get more um, 저 댓글 중에 요 너무 좋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아서 너무 좋아요. 아아요 총을 얼마나 멋있게 쓰는지 그냥 총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멋있 이걸 쏠건안되지 이거는 제요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귀엽게. 하나, 둘, 아, 아. 난 이거, 쓸래, 이거 이거 이거. <웃음> 리안이도 총. <웃음> 저는 <웃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모두 제대로. <웃음> <웃음> 어, 정말 총이 세네요. 누가 제일 잘 <웃음> 먹어? <웃음> 우리 이거 화살표를. 아 근데. 다잘 먹긴 하는데 저희 진짜 다 대식가예요. 이게 잘 먹는 들려. 분야가 달라. 맞아잘 이게 맞아. 양도 있고 맞아.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아, 맞아. 맞아. 음미하면서 먹는 사람도 너무 잘, 잘 먹어요. 의미가 좀 여러 개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럼 키로를 맞춰서 그러면은 계속 드시는 분도 계세요? <웃음> <웃음> 음.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웃음> 많은 양을 먹냐 아니면 하루 종일 먹냐? <웃음> 그러면 그게 다른 거죠. 수,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나는 어떻게 잘 먹어요? 이렇게 어, 하면 좋다, 좋다. 시작! 정리부터 해! 예상 간다 네, 저는저 예지는 하루 종일 조금씩 군것질을 <웃음> 자주 먹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주 안 좋은 <웃음> 식습관이죠 어, 그렇죠. <웃음> 저 과자 좋아하는 예지답네요 <웃음> 어, 저 리아는 아주 아주 맛있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복스럽게 먹는다. 한번 먹을 때도 맛있게 먹어야 한다. 다음 리즈는 수능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말이 뭔가요? <웃음> 저는 아,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약간 그건 거 같아. 음.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은 우와 하고. 빨리 먹는 스타일 저는 약간 좋아하는 만큼 조금씩 음미하면서 먹어야 하는 스타일이고 언니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약간 복창이 터지는 <웃음> 그런 체령 <느낌. 웃음> 언니는? 저는 적당한 것 같아요. 언니 이건데 우리가 잠깐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잠깐만 언니 무조건 그게 아니라 체령이는 체령이는 뭐 아니, <웃음> <웃음> 소소하고 건강한 식품을 좋아해요. 음. 저 말씀드렸지만 저 구황작물 좋아합니다. 옥수수 <웃음> 맞아요 진짜 감자, <감장장, 웃음> 고구마, 감. 제일 조금 이거로 먹는 편인 거 같긴 해. 저런 채료 좀섞여야 돼. 유나. 어, 아, 네. 유나는 유나는 뭐 먹어요? <웃음> 다양하게 먹어요? 먹는 걸 좋아. 아, 유나는 다양하게 많이 먹는다. 이거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 둘다 먹어요. 잠깐만요. 저희 언니 두 명이 정말 어린이 입맛이에요. 달고 짜고 이게 소스를 그렇게 듬뿍 <웃음> <웃음> 조금은 저희가 달고 짜고 조금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저희가 제가 이제 원래 사실 꿀을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웃음> 저희가 같이 숙소에 지내다 보니까 니아가 <웃음> <이제> <웃음> 꿀을 이렇게 많이 <웃음> 먹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옆에서 뭐야 같이, 저도 꿀은 <웃음> 몸에 좋아요 맞아. 꿀은 몸에 좋아요, 목에도 좋아요 <웃음> 다음은 음... 잠 제일 많은 멤버 어, 솔직히 다 많아 <웃음> 음, 이거는 진데 진짜... 근데... 그래도 특 잠이 많은데 잠을 못이기는사람이 있어요 이못이기는사람잠이못이기고알람이 네, <웃음> 그렇게 여러 람은이 수가 없어사람알람에 그 옆방에 있는 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이이이 음, 저를 운반을 해도 저는 안깨거든요 리얼 yeah, 리얼 yeah. 찢었을 <웃음> 수있나음알가 <웃음> 음. 아, <나가. 웃음> 이제 갈 때쯤 되면 시간다 리얼 시간 다 됐어. <웃음> 음. <웃음> 그리고 <웃음> 자. <웃음> 그리고 <웃음> 자면서 한소통과대화는 <산> <웃음> 기억이 잘안 나요. <웃음>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저희만의 호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제 다음 음반 때 음반 때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낼게요 신호를 보내면 같이 보내 주세요. 이 아, 너무 기대된다. 다들 귀엽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팬분들과 저희만의 사인까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제 저희 첫 브라이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시고 그래서 이데저 이제 첫 브라이브 소감 다들 어떤지 소감이 다들 어떤지 소감이 어떤지 어, 일단 저는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만의 그런 소개도 드리고 저희랑 이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음 저도 어 우선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전 사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공방도 와주시고 또 이제 멀리서까지 여러 나라에서 또 각자 다른 곳에서 저희 많이 응원해주셨는데 우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어 앞으로도 이런 브이 라이브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멀리 계신 분들도 저와 소통할 수 있게 많이 만들려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어 팬레터나 이런 걸로 되게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답해드리고 싶었는데 브이라이브 통해서 앞으로 조금씩 더 저희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첫 번째로 브이라이브를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소통하는 것도 재미있고 저희 얘기 도 들고 와가지고 재밌게 여러분께 저희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좀 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웃음> 자주 만나요. 부인. <웃음> <웃음> 음, 저는 어, 사실 저 제가 무대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거지만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일단 많고 저를 제가 지금 사랑받고 있고. 이런 사실들이 저는 사실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V LIVE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마음 잘 전달하고 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사랑 줄수 있게 저희가 V LIVE와 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좋은 음악 활동도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앞으로 다양한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드릴까요? 네, 저희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기 조심해요. 응. 안녕. 안녕.